안녕하세요. T1 원딜러 구메유시 이민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 이기면은 약간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싶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 상대로도 쫄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형체가 남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망가진 장난감에는 관심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겠죠 제가 경기 내용으로 보여준 만큼의 픽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언제든지 모든 챔피언 다 사용할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좀 여러 픽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트타가 후반에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앞에은 저야 뭐 원래 항상 자신 있어 하는 픽이라 당연히 기분 좋게 꺼냈고 이즈리얼은 제가 아마 LCK에서 첫 판으로 한 걸로 아는데 약간 용 칼날부리 쪽에서 실수를 한번 했어가지고 그거를 좀더 보완하고 실수만 좀더 줄이면은 앞으로도 이즈리얼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남은 경기는 좀 비교적 약팀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 안 하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임한다면은 저희가 변수 없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친꽤 친합니다. 같이 등산도 갔었고. <웃음> 어 버돌이 나이도 어리고 되게 충망받는 유망주라 생각하고요. 뭐 게임하기 전에 담소도 살짝 나눴었는데 꼭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웃음> 뭐, 버돌이 경기 나오는 거 축하하고 네가 꼭창동영에게솔킬에따였키면좋였으면좋 말을 했습 말을 했습니다. 보돌한는 저를 한타때꼭죽이겠다고 받아쳤고요. 에서한에 보돌이가 이기고 좋아했으면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뻔했서데이겨서 다행이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국에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군대까지 가게 되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이제 군대 제대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은 속으로는 저를 되게 좋아하고 남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되게 저도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큰 형이 어린 나이에서울에올라가서 혼자 생활했을 거를 생각하니까 좀더 이렇게 뭐라 그래? 동경심이 들고 뭐... 뭐라 서한뭐에서한 그래, 뭐지? 단어가 잘생각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트로피 서고 이렇게 축하받는 모습 그리고 경기를 보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프로게임으란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저도 아직 우승은 안 했지만 우승을 만약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경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저그인 선수랑 3대2로 이겼던 경기가 생각나네요 혜영이신영영형 이걸 볼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내 경기도 가끔 챙겨 볼 텐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일 테니까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어 팀의 방향성은 되게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합이나 그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뭉쳐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저희 정규 시즌은 두 경기 남았고 이제 프로 확정돼서 프로 치르게 되는데 프로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꼭 롤드컵 갈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